스포크 길이 측정. 음, 측정 전에 너트 와셔를 풀어주세요. Hub axle width. Non d r i v mm 입니다. drive side to flange 네, 22.5mm입니다 non drive side flange diameter 뭐, 이쪽도 같겠죠? 네, 22.5mm입니다 drive side flange diameter 일부 림은 ERD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매처나 제조사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 방법은 ERD Active 림 정보가 없을 diameter, 경우 측정 방법입니다 중요! 이걸 이용합니다 이서 밸브 구멍부터 시작해서 립 내경 측정을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자 스포크에 립을 이렇게 끼우시고요 끼워주시고요 이만큼이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쭉 내밀어요 자, 하면서 칠합니다 자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제 다음에 네 3.5mm 맞죠? 네 이런식으로 이 DRD 측정할 때 내경을 측정합니다 3 5 3 5니까 7mm를 더하면 됩니다 총 그렇죠? 비슷한 Effective Rim Diameter Number of Spokes Spokes Racing Pattern Select Spoke Lacing Pattern 이 휠은 플렌즈에 스포크를 좌우 교대로 끼우는 표준 방식인 크로스 패턴을 사용합니다. 만약 림이 너무 작거나 허브 플렌즈가 크다면 스포크들은 플렌즈 아웃에서 인한 방향으로만 설치합니다. 스포크 설치 비진 리프니프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멍을 넓힙니다 먼저 안에끼우고시작이하또니다니을다니 이거 또다니. 이거 니다니이게좀다담 이거 또다니. 이다 빠져주시고 이거 좀 또다 빠져주시고. 아. 모터를 고정합니다. 다음으로 스포크 설치 순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플랜지 사이드 A, 아웃에서 인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자, 이쪽, 이쪽부터 합니다. Crocs, <목소리도> 네. 자. 네, 맞아요. 네, 모든 됐어요. 완벽합니다. 두 번째 니다플가보 사이드 보 아웃에서 인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자 이제 반대쪽 조립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끼워줍니다 다음 볼에 끼워줍니다 꺾으셔도 돼요 자이단계에서는좀 해주시고 원활한 조립을 해서 한 패턴만 조립을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있고 됐습니다 됐어요 잘 네, 칠해주십니다 네 번째 과정 플랜지 사이드 b 인에서 아웃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아, 어. 이야, 이렇게 주시고요. 아, 마지막 과정 플렌지 사이드 A 인에서 아웃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이게 배치해 주시고요 이제 스포크가 설치된 허브를 밸브 구멍 위치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크로스 패턴을 만들어 줍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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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전기자전거 스포크는 매우 두껍기 때문에 오버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것이 전기자전거와 일반 자전거 스포크 휠 빌딩의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이번 모터는 너오버랩 방식입니다. 스포크에 니플 헤드를 설치해둡니다. 적당히 크스가된 같습니다. 쉬고 많이 주요 예, 맞습니다. 좌우 패턴을 한 개씩 완성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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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왼쪽과 오른쪽 스포크의 장력 파워 밸런스로 림을 이동시켜서 센터에 정렬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좌우 정렬 시작은 니프를 조이면서 진행합니다. 목표 장력 80% 정도에 도달합니다. 작업 도중에 디싱 툴을 사용하면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림 상하 정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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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신 게이지를 틈이 없도록 붙여줍니다. 이제 게이지를 고정합니다. 이제 디싱 툴을 반대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측정 결과 간격이 3mm 정도 남았습니다. 림을 이동시켜야 할 공식입니다. 3 m m 게이지 측정 값에서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림 이동거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 결과 2mm 림을 이동시켜 주면 됩니다. 왼쪽 리플은 한 번씩 조이고 반대쪽 리플은 한 번씩 풀어서 림의 위치를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스포크의 장력 변화 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작업 전스포크의 이름표를 붙여서 시작과 끝 위치를 체크하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검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드라이브 사이드에 간격이 없습니다. 양쪽 사이드 측정 거리 간격이 같다면 완벽하게 림은 중앙에 위치합니다. 이 정확하게 블록 가운데 옵니다. 빨간색 블록. 네, 이쪽도 정확하게 가운데 옵니다. 블록. 네. 휠 스포크 장력이 전체적으로 비슷한지 손으로 확인을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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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프론트 어을 주로 끝났습니다. 네 이제.. 하나 아, 남았습니다. 와.. 너무 깐만네 한번 이 편도 까요네 네, 리액테이프를 삭치를 했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